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이자 오빠는 22살 대학생이고 이름은 성공이야 저는 11살 이지준이요. 저는 7살 김수아. 뭐라고? 김수아. 김 김수? 아. 아. 난 <웃음> 사실 형 연애를 못해 봤어요. 22살인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남중 남고로 나왔고 제가 응. 아네 연애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? 우리가 아기예요? <웃음> 미안해요 미안, 미안, 화지 마요 말내지 마요 <웃음> 오빠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 매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매력이란 단어 알아요? 잘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요 좋은 거? 나 처음 들어왔을 때 인사했잖아요 방금 네이 사람 뭐가 좋은 거 같다 이런 생각 있는 거 없어요? 인사? 처음 만났을 때 말투 같은 거 말투가 어땠는데? <웃음> 어, 부드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이 사람이 좋다고 라 느꼈을 때왜 좋은지 그 이유 같은 거 그런 거를 매력이라고 해요? 혹시 알고 음, 있었어요? 아니 아니에요 아예 몰랐어요?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어, 내 매력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? 네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진 어때요? 이 사진이 나아요?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내가 나아요? 이게 형이라고요? 너무 달라요. 이게 나요 나라... 나... 너무, 달라요. 너무 달라요. 그러니까 좀잘 나요 너무 잘 나요 좀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? 오빠는 어. 웃으면 예뻐서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 고마워요 <웃음> 이런거는요? 이런 이게 형이라고 올려서... 뭐... 머리가 앞머리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? 있는 거요 예 사람들은 다 올린 게 낫다고 하던데 왜? 네? 아니에요? 올려보세요 네. 알겠어요 한번 봐요 <웃음> 이런 머리가 낫나?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넘긴 게 낫나? 아니면 이렇게 내린 게 낫나? 네. 머리 이렇게 올리지 마요? 지금 자고 있는 겁니까? 가장 별로인 건 뭐예요?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? 세 번째 세... 둘다세 번째 하셔야 돼요? 세 번째 <웃음> 이 사진이요? 네 그럼 머리 올리지 말고 맨날 내리고 다녀요 그냥? 네 알겠어요 사진을 다시 한 번만 골라주세요 좀 밑에 있는 사진들 중에 괜찮은 거 같은 사진 있어요? 세 번째 내가 내 매력이 좀잘 보일 수 있는 거 저기는 있저 검은색 구두 튀긴 한 이거요? 네 아,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오빠 끝 이거요? 두 번째 칸 이거 저네 이렇게 3개? 네, 네.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빠랑 형이 성격이 어떤 거 같아요? 멋있는? 멋있는 사람? 예의 바른 예의 바른 거요? 수아도 그렇게 동의해요? 아 그래요? 친절한 늦어봐요 네, 조은내 성격 웃긴 거 같진 않아요? 아니. 네 웃긴거 아. 같지 않다고요? 네나 네. 되게 웃긴데? 뭐요? 어. <웃음> <웃음>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어때요? 싫어요 담배 냄새를 맡으면 <웃음> 냄새가 안 좋아서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럼 담배 안 피는 게낫겠네요네 그럼 내가 담배를 끊어보도록 할게요 <웃음> 술도 가끔씩 마시고 담배도 가끔씩 피잖아요 네, 네. 아까 대화했을 때 형이랑, 지금의 형이랑 어떤 것 같아요? 달라요. 저는 담배를 피가 안줄줄알았데아 그래요? 저도요. 담배랑 술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네. 알겠어요. 노력올려볼게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한테 매력이라고 느낀 거 있어요? 오빠는 게임 잘해요? 게임 잘해요? 게임 잘하는 것도 매력이 있을 거 같아요? 네. 게임을 잘해요. 약간 동안이라고 생각하는데 22살이에요. 몇살처럼 보여요? 열일곱, 열일곱. 열일곱. 난 뺄게요. 키가 <웃음> 넓어요. 어, 넓은 거 같아요? 키가 커요. 수아는 어떻게 생각해? <웃음> 중간 어 재준이 넓다 했으니까 넓다고 해도 돼요? 네 네, 어깨도 넓다고 할게요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키가 생각보다 더 큽니다 <웃음> 많이 웃어요 막막막막 멋있게 잘 입어요 아 그래요? 패션 감각도 뛰어난 걸로 <웃음> 오늘 재준이 랑 수아가 형, 오빠 매력 많이 찾아주고 해서 이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생기게 말할게요 <웃음> 사랑해요 한번 받아볼게요 <웃음> 제준이랑 수아가 골라준 사진으로 실버가 나왔어요 <웃음> 핸드폰이 보는 <웃음> 눈이 없는 것 같은데 з д р а в с т